dop d yeah yeah, yeah. yeah, yeah. Mm -mm. yeah, yeah. Uh -huh. t r o y e a h 자동차를 타고 y 디든나 달려가고 a 어 밀려있는 일 y t a g 라디오에 흐르는 노래 나도 몰래 흔얼거리는 느낌 yeah. 쓸데없는 걱정은 버려 넌뭐 너를 놓아줘 uh, yeah. 버즈울처럼 틀에 맞춘 스케줄 그런 것들 때문에 넌늘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잊고 살았던 낭만과 일탈 oh. Excuse me 잠깐 시간 좀 있습니까 떠나볼까 캔코이 비자 뜸들이지 마 지금이 딱이야 Give me the o i v e me a h g r n a I get away, get away, get away, get away 내일 의 걱정은 내일 해, 왜 내일 해 자꾸 no more 망설이는데 지금 이 순간이 지나가면 어차피 똑같은 내일이 끌려 올라탄 차 시동을 걸어 고 당겨주 셀을밟아오늘 너와 나? Drop away 맞 여기저기 멀리 잘 다녀 왼손 handle 오른손 변속 가끔은 grab your hand 꽉진 넥타이와 같이 매일제같를 replay really Give me the green light 나 보고 싶어 오늘 밤 시끄러운 내용 쌓인 보장 반짝이는 star 희도시의 생활은 탁해 That's that thing I don't like 쿵쿵 베이스 h 뒤로 앉아 춤춰 l t c h c o a t i b ra r o g m o g e the g u e e n l i h t Come on, check it out, check it out. h e n l o k y yeah, I get away, get away, get away. g o u n d e t e t a t a t m 여 기가 천국 오늘 하루 걱 정은 잠시 잊어 이건 선물 같은받아도 돼. Oh, 어우, 로 갈까 산 아닌 바 다도 돼. My man 들어 졸 려운 기분 좋은 짝짝 해. Hey, give me the green. Light.